음! 뚜라! 뚜라! 안녕하세요! 오늘입니다! 오늘 준비한 먹방은 바로 만들러 가볼까요? 뿅! 뿅! 뿅! 슉 비벼 <목소리가> 인서로가가같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오늘 준비한 먹방은 짠짠짠짠짠짠짠짠 연어 먹방입니다 <웃음> 여름 되면 약간 생성류를 먹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더 더워지기 전에 큰맘 먹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연어초밥 얘는 연어회 숙성된 회예요 그리고 연어 덮밥 연어국수랑 연어국수에 같이 찍어 먹을 어.. 어... 양념? 연어국수 국수 아 뭐라 하지? 그.. 물네 그리고 소스 음 어!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저 수저 를랑 갖고 왔어 자 그럼 먼저 연어 국수를 먹어볼게요 이렇게 국수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음, 너무 맛있어 진짜 쑥 내려가네 너무 부드럽고 이거 국수 장을 너무 제가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짜지도 않고 시큼하면서 달달하고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멋있다. 이번엔 엄마가 만들어준 연어 초밥. 짠! 소스에 찍어서. 음! 부드러워. 아, 진짜 쑥 내려가네. 소스에 찍어서. 맛있어 맛있다 밥을 먹어볼까? 밥을 먹어볼게요 이번엔 노른자를 톡퍽려서 아이스짠제 겁니다. 음. 노른자를 넣으니까 짭짤하니 좋네요. 아이스 음. 연어 회 이거는 숙성 연어 회예요. 숙성 연어 회 찍어서. 음 생연어랑 무슨 차이지? 좀더덜 느끼한 건가? 되게 두껍게 잘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넘어가가지고 아삭거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숙성된 툭, 숙성 숙성된 연어회를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쪽. 여러분 연어가 눈 건강에도 좋고 응? 잠깐만 기침. 멈췄어 여러분 연어가 눈 건강에도, 눈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대요 모공 커지는 걸 막아준대요 되게 좋네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응? 그리고 저처럼 잘 까먹는 사람들한테도 좋대요 기억력을 향상시켜준대요 그리고 맛도 좋고 음. 잘 만들었어. 덮밥을 떴어. 밥한번 먹고 연어 먹고 음! 잘 먹었습니다 끝 오늘은 정말 맛있는 연어 먹방을 해보았는데요 정말 벌써 피부가 좋아진 것 같고 벌써 머리가 좋아진 것 같고 또... 살이 빠진 것 같고 벌써 몸이 튼튼해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연어 드세요 네 오늘도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끝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누라 만들러 가볼까요